울창한 숲길을 지나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. 집 앞에 다 왔을 때 뭔가 보인 것 같았다.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그것은 이곳은 그랜드 캐년. 수백 미터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가 보인다. 저쪽 절벽 한기퉁이에서 엄마와 딸이 촬영을 하고 있다. 그런데, 순간, 아찔한 상황이 퐁! 발생했다. Hey. Hey.